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새로운 아주 재미있는 제품을 또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카빈 소총입니다. 아주 긴 카빈 형태의 소총이고요. 이 제품은 그 리엔필드라는 엔필드죠 엔필드 리 엔필드 라고 읽더라고요리 엔필드 라는 어, 볼트 액션식 소총 입니다 이 제품은 청년이신 연구소에서 또 저에게 무상으로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좀 사용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어, 리뷰가 좀 많이 늦어졌어요 제품을 받은 지 거의 한 일주일이 좀 지나가는데 좀 늦어졌는데 그 사이에 좀 여러 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과연 이 제품이 돈값을 하는 제품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리 앰필드라는 이 총에 대한 간략한, 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제품은 1차 대전부터 또 2차 대전, 그리고 또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어, 라이플, 아, 라이플이래. 어, 카빈 소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이그 수정탄 용으로 나온 이 제품은 1차 대전에 어, 사용되었던 총을 베이스로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제품의 사진을 보고 어, 알았는데 이총열에이 총열 끝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온 게 2차 대전 개량형이고 짧은 형태가 1차 대전 때 나왔던 형태의 리엠필드라는 총이더라고요. 이 제품은 어, 특이한 게 영국제 어, 카빈 소총이에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제품은 미국의 제임스 페리스 리라는 리 제임스 페리스 리라는 사람이 미 육군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계량형 소, 어, 소총을 만들었는데 어, 너희들 한번 써보고 채택해달라 한번 같이 개발해보자 했는데 어, 미 육군에서 벤치를 놓고 어, 그거를 그대로 들고 영국으로 찾아갔죠 근데 영국 어, 국방성에서는 오 좋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개발돼서 탄생한 총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비하인드 이야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 구,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먼저 개발자들이 삼성에 들고 갔다가 뺀지맞고 구글에 가져가서 어 지금 이 안드로이드 폰에 이 안드로이드 OS가 됐던 것처럼 그런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수정탄 총에 대해서 한번 앞에서부터 쭉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제품의 이그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메탈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바로 이... 볼트 캐리어의 이 장전 손잡이 그리고 볼트 캐리어상의 몇 가지 부품들 그리고 이 장전 방아쇠 울과 이 장전 그 트리거 트리거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식으로 트리거는 메탈로 되, 되어져 있고요 여기 스톡과 이 총신이 연결되는 이 힌지 부분 힌지 부분은 역시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멜빵 고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멜빵 고리 역시 메탈 체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 이뭐가늠색 가늠자라든지 이 사이트들 이런 것들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총에 되어 있는 구조들이 전부 다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플라스틱인지 아닌지 어살 자, 구분이 안갈 정도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 어, 나무 같은 퀄리티는 아니니까, 그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제품, 리앰필드이 제품은 특이하게, 어, 많은 군인들이 사용을 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탄창입니다. 탄창. 어, 이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에 이 탄창, 보통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이런 긴 카빈 소총의 그 모델들을 보면은, 음,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너미 앳더 게이트에 바실리 자이체프가 사용했던 모신나강이라는 저격 소총이 있죠. 그것 외에 뭐 비슷한 형태의 긴 소총이라고 하면 은 M1 게런드라든지 아니면 은 카구팔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어, 이 제품들의 어,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장탄수가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음, 전투에서 장탄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대응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 하지만 이 리엔필드가 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활약을 할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탄창이라고 볼수 있죠 탄창을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탄창과는 별개로 탄창에 탄을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m 몬 계런드라든지, 뭐, 다른 카구팔, 모신 나강처럼, 이 볼트 캐리어 이 입구를 통해서 탄을 삽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탄창의 경우에는 8발, 7발, 뭐, 실총 같은 경우는 8발들이 탄창이 제공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저희 이 수정탄용 이 니엠필드에는 7발들이 탄창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피는 5개만 들어있다는 것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런식으로 탄창을 통해서 어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많은 활약을 했다고 라 해요 그리고 이 니엠필드 만의 이 장점이 한가지 더 있죠 바로 이 독특하게 생긴 이 볼트 캐리어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볼트 캐리어가 다른 볼트 액션식 소총에 비해서 이 장전하는 장전 거리라든지 이 장전 그 볼트 캐리어 위쪽에 이 손잡이를 올리는 이 각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 우리 그 카구팔이라든지 모신 나간 같은 경우는 이거를 90도 정도로 올려서 뒤로 당기고 앞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격발이 되는 방식인데 이 리엠필드는 45도 정도만 올리고 뒤로 당길 때도 이 정도 끝까지 안 당기셔도 돼요. 살짝 딱딱 하는 소리만 듣고 당기고 놓고 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바로 이 소총 사수들의 분당 발사할 수 있는 발사 개수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볼트 액션식 소총임에도 불구하고 연사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 어. 그래서 어 2차 대전 당시 독일군들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 당시에 상대 진영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해요. 이게 뭐 총을 쏘는 거는 기관단 총처럼 엄청나게 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어, 볼트 액션시 소총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 어,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는 것 알고 가시면 괜찮겠죠. 기본적으로 앞쪽에 있는 사이트, 사이트 그리고 뒤쪽에 있는 사이트, 이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를 보면은 그 전형적인 탄젠트 방식의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고 이건 역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작동은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는 있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정탄용이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는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오시면 이은 볼트 캐리어 볼트 캐리어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볼트 액션식 에어코킹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 볼트 캐리어가 상당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볼트 캐리어와는 다르게 상당히 짧고요. 구조 자체가 열어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뭐 이런 레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어 실총을 베이스로 해서 조금 고증 이거 이 정도 금액에 고증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좀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동성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볼트 캐리어의 이 메인 샤시가 되는 이 부분은 플라스 틱 틱인데 생각보다 뭐 이렇게 그렇게 불편한 작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기름칠이 안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작동은 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탄피 배출 형태의 이 맛을 보기 위해서 어, 이런 괜찮은 작동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쪽을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장전을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안전 레버가 있습니다 안전 레버를 당기게 되면 격발이 되지가 않아요 격발이 되지가 않고 안전 레버를 풀면은 이렇게 격발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마찬가지로 긴 플라스틱 스톡을 제공하고 있고 어 생각보다 그립 그립의 각도가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니에요 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딱이 손목이 좀 꺾이는 각도가 조금 불편한 것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다른 이런 그 이런 긴 카빈 소총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긴 해요. 있긴 하고 그리고 요 뒤에 어 요거 뒤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어 구멍을 열어서 요 안에 여러 가지 뭐 보관을 간단한 소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희는 보관을 할수 없다는 것 여기에는 어 저희가 이 스톡과 이. 바디를 체결하기 위한 나사를 꼽는 구멍 역할만 한다는 거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탄피 5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플라스틱 탄피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탄을 넣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정탄 사이즈에 너프 총알을 넣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피를 넣는 방식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어, 탄창을 이용을 해서 넣어도 되지만 볼트 캐리어를 뒤로 미인 상태에서 요 탄창 클립에 탄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위쪽에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 사이로 어, 클립을 넣고 이렇게 꾹 눌러주면 은 이렇게 어, 탄 티가 체결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격발을 할 때는 슬라이드를 담기고 어, 한발빵 쏘고 이렇게 다시 한발빵 빵, 빵, 빵, 빵, 이런 식으로 장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다시피 탄창이 있다라고 했죠. 이 탄창을 어, 뺄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탄창을 이런 식으로 뺄수 있어요. 빼게 되면은 탄피를 이런 식으로 한 발씩, 한 발씩.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클립을 이용해서 위로 누르는 게더재밌겠죠 이런 식으로 탄창에 한 발씩 넣는 것도 재미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립을 이용해서 탄을 넣는 방식이 조금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어, 장전을 하고 한번 싸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탄이 나오죠 탕, 장전, 탕, 장전, 탕, 장전, 탕, 장전. 이런 네. 식으로 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음, 제가 이 제품을 이 그, 탄피 배출식 이 탄피를 사용해서. 테스트 하겠 해봤는데, 탄속은 어마무시하게 약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약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요. 제가 쏴보니까 뭐, 한 2, 3m 정도밖에 안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사용하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흔히, 이렇게, 그, 탄피 배출과 이 볼트 액션의 이 뽕맛을 보기 위한 분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볼트 캐리어를 조립을 하고 분해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조금 튜닝, 조금 이렇게 개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비탄을 사용해서 조금 한 10m 정도는 날아가게 쏠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품에그 토이스타에서 나오는 탄피, 메탈 탄피, 카고팔로 메탈 탄피가 호환이 된다라고 해요. 그 멘탈아방님이 올리신 영상에 보면은 분명히 호환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메탈 탄피를 산다고 했는데 어, 주문을 잘못해서 이 토이 스타에서 판매하고 있는 탄피 배출식 그416 있죠. 그 탄피 60발짜리 이걸 산 거예요. 이걸 사가지고 결국에는 쓰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음. 토이 스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카구팔 메탈 탄피가 호환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슬라이 아슬라이더에 이거 메, 그 볼트 캐리어를 분해를 해보니까 뜯어보니까 음이 아래쪽에 스프링이 보이는데 스프링을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장력이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이볼그이 그, 볼트 캐리어 이, 이 그러니까 이 장전 볼트 캐리어를 좀 뜯어서 이 안에 있는 스프링을 교체를 하면 은 조금 더 높은 공기압을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뒷편에 있는 무드나사를 풀어봤는데 뒤쪽으로도 뜯을 수 없고요 앞쪽으로도 뜯을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무드나사가 체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핀으로 박혀 있는데 이 핀을 핀펀치로 쳤을 때 부서질 것 같아서 뜯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어 조금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이 볼트 캐리어를 분해를 해서 이 안에 스프링을 장력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강한 스프링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피스톤 기미를 잡고 앞에 있는 아웃바레 안에 이너바레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이너바레를 여기서 여기까지 그 우리가 비비탄용 뭐 v s r 이나 이런 비그 이너바레를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음 상당히 한 10m 이상은 쏠수 있는. 볼트 액션식 니엠필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또 결국에는 돈이 많이 들겠죠. 이 제품은 청년이신연구소에서 한 1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9만 8천 원, 7천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튜닝을 좀 해서 한다고 하면은 돈이 한 5, 6만 원 이상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비탄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튜닝을 해보고 싶어요. 청년이 신연구소이 이 제작을 하셨던 관계자분께 조금 바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볼트 캐리어를 좀 분해가 가능하게 해주시면은 저희 유저들이 이 스프링을 좀바꿔 꽂고 또이탄피를 어, 비비탄용 탄피를 넣고 이너바레들 금 장착을 해서 한 10m 정도 우리가 0.2줄법에 맞는 테두리 안에서 조금 튜닝을 해서 어, 비비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제품을 그 청년이식 연구소에서 제공을 받고 어두 옛날 어, 사진을 이렇게 들고 찍었죠. 상당히 어, 너무 좋아서 그 청년이0연구소 사장님한테 이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너무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어, 사장님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생각보다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조금 1, 2차 대전 때 이렇게 사용되었던 이런 앤틱한 어, 총기들을 조금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수정탄 용이지만 비비탄을 어, 넣고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장식용으로 집에 걸어두거나, 이런, 그, 어, 이 장전을 하는 이런 느낌, 이런 뽕맛을 보기 위한 유저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리엠필드를 가지고 비비탄이 사용 가능하게끔 조금 튜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